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어, 시장이 뭐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 하지만 또 이, 어, 지수가 뭐 급락하는 와중에, 어, 현대차가, 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이, 이 지수 하락을 좀 방어했던 그 업종이 바로 이 자동차 부품주, 또 완성차, 우리 대표 자동차주가 선방을 하면서 그동, 그, 그나마 좀 납폭을 만회, 만회하는 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상승한 어, 운송 장비 부품 관련된 종목은 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오늘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부품 관련된 저평가 종목들, 이 실적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고 또 그와 그에 따른 또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어, 대표적인 1 0 종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가 거래소가 1.3% 코스닥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9%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2차전지주들이 대거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이제 도시가스, 삼천리, 뭐 서울, 뭐 대성 뭐 이런 쪽 계속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주가 조작에 휘말리면서 이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어, 오늘 그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면 히토류 어, 연일 이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고 요소수도 이제 히토류하고 같이 움직이죠 니켈 마찬가지 히, 히토류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세 개는 다 히토류고 또 특징이 이제 손해보험 어, 보험주가 연일 그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또 바뀐 회계제도 또 금리 상승에 이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이 고배당주도 또 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높은 상승률 또 우주 우주 항공 관련해서 어, 상승세가 좋았고 자동차 대표주 대, 이 아래단에 있는 부품주들 뭐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조선쪽 어, 조선쪽도 흐름이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대표주죠 우리 반도체 대표주와 어, 지금 어, 2차전지 대장주 한번 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을 지금 얼마 안 남겨둔 상태에서 이 전에 있던 6만 8천원대 라인에서 이제 크게 이제 오늘 2.4%의 어, 어,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 반도체 또 전자 부품주까지 다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추세 때는 이렇게 좀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일 뭐 악재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과연 이제 외국인이 오늘은 좀 소폭 이제 어, 매도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비엠 어, 얘도 21선을 이탈했습니다 제이을 과거 이 삼성전자가 이런 고점대를 찍었을 때 개인들이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지금도 이제 개인들이 거의 뭐 주도하면서 어, 어느 정도 지금 이 에코프로를 바치고 있지만 어 이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더 추락을 할지 아니면 21선을 더 이상 이탈한다면 이제 더 악화된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상한가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면 KD 시가총액은 193억 부동산 개발 자원 개발 또 이런 관련해서 오늘 움직였고 유상증자 를 통해서 이제 그 5월 11일날 어또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셀 바이오 얘는 신규 상장 주 화장품 마스크팩 관련 주고 식총은 역시 이제 천억이 안되는 수준 골드 퍼시픽 어 상장이 거의 폐지까지 갔다가 유지가 되면서 어 546억 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stx 예 히토류 관련 주죠 암바톤이 니켈광산과 태백시 또 히토류 협약을 체결했던 STX가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면서 역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상상인더스트리 얘도 연일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 삼화전자 히토류주 얘도 페라이트 어 생산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지만 시총은 이제 500억대. 덕양이 자동차 부품 이지 히토류 관련 사하철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덕양이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가장 이제 어, 어, 상승세가 이제 좋았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 상승률을 보시면 현대공업 19.42 시간에서 내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KB 16% 모베이스 9형 성우 삼보 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또 전기차 뭐 관련주 성우하이텍은 차량 경량화 히토류 관련주 그래서 이런 각종 이제 테마에 묶인 기업들이 아주 좋았고 kb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제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관련 이런 자동차 소모품 관련 주가 16% 이상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가격대를 보시면 이제 다 만원이 안되는 가격 또5천원 이하 가격대들 이런 종목이 이제 흐름이 좋았고 오늘 살펴보실 부품주 이 펄을 보시면 이제 22년도 실적이죠 이게 어, 1분기 실적은 아닙니다 22년도로 어, 분리해서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한국프렌즈가 퍼세배 수준, 오늘 거의 뭐 9% 상승을 했지만 세배 수준, 서현 세 배, 또 유성이 네 배, 또 MS 뭐 이런 여섯 배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가 완성차 중에 이제 기아보다 오늘 상승률은 좋았습니다. 퍼는 여덟 배 수준에 있고 주당 2 6 0 0 0 원을 벌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배당 같은 경우 보시면 뭐이 유성 같은 경우 네 배, 기아도 네 배, 현대차도 3.48에 높은 배당수익률을 주고 있죠. 그리고 시총은 역시 이제 현대가 42조로 가장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차트상에서 이제 가장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종목은 이제 한국 프렌지, 또 기아, 화신, 어, 현대차 이런 종목이 이제 대장주로. 이, 신고가에 바짝 이제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어 부품 관련주 현대차가 자동차 대장주죠. 그 현대차는 역대급 실적을 찍으면서 오늘 그 사, 상당히 높은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익은 3조 5천억 대에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치고 영업익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하면서 현재는 이제 중간 배당주죠. 이 배당이 이제 앞으로 분기배당으로 바뀔 예정이고 또 SK온과 배터리공장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차트상을 보시면 이제 얼마 안남았죠 여기서 이제 바로 어 내일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나온다면 어또이 신고가를 쓰지만 여기서 중요한 위치죠 여기서 이제 꺾일지 요거를 과연 돌파하면서 이 주도주로 차기 주도주로 어, 등극을 할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최근에 상당히 이제 좋은 이 거래량도 실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어, 장에서 한번 더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아차 5조 4천억 대의 어, 순이익을 냈고 작년도에 현재도 지금 전에 있던 고점 라인대에 바짝 이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프렌지, 국내 최대 하프트샤프트, 동력 전달 장치, 또 엑셀 모듈,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어, 연결 기준으로 이제 80% 상, 예, 순이익이 증가를 했고, 356억의 순이익 얘도 전의 전 고점 부분을 이제 바짝 와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제 1%만 더 상승해주면 신고가를 쓸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거래량은 160만 주. 평소 거래량이 이제 10만 주 정도 거래됐던 한국 프렌즈입니다. 화신, 이 경량화 샤시 부품 국내 생산 1위 기업입니다. 또 배터리 팩 케이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어 지금 순이익은 200% 증가한 시, 실적을 보였습니다. 역시 뭐, 이 전에 있던 고점 부분을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가장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화신이 ms 오토텍 테슬라 관련 자동차 부품 주고 또이 골격이 자동차의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명신산업의 최대주 주고 또 중국에서 제조하는 테슬라의 차량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 주고 어, 지금 460% 증가한 순익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 이 계속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었던 어, 이 ms 오토텍 서현 지주사죠. 자회사는 서현유아가 있습니다. 오늘 상승률로는 이제 그닥 큰 상승 흐름은 보이지 못했고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흐름은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성기업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기차 쪽으로 앞으로 이 추세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5만 주. 오늘 1% 정도 상승. 화승 RNA, 애플과 관련주고 이 고, 자동차 고무 부품 제조 판매를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이 소음이라든가 빗물 먼지 차내 유입을 막아주는 이제 고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애플의 애플 위탁 생산 업체에 관련 부품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관련주고 오늘 뭐 그닥 이렇게 보시면 시장에 이렇게 관심은 못 받고 있습니다. 1%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였던 화승이, 임팩, GPS 안테나 3개의 점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자동차용 케이블, 밸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56% 증가한 어, 순이익을 보였고 어, 얘는 이렇게 뭐 보시면 뭐 쌍봉으로 이렇게 꺾이는 듯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6 0일선에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서현이 뭐 100% 상승한 순이익을 보였습니다. 서현으로부터 인적 분할을 했고 어, 그리고 이 계속 뭐 차트를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서현이 이렇게 오늘은 어, 자동차 완성차와 그 아래 단에 있는 부품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내일장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 항상 이시가총액상위주 대장주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가 내일 또 좋은 흐름을 간다면 이 아래 부품단도 좀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또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지면서 동반해서 같이 급락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대장주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또 전자 쪽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잘 한번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